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아 공기가 좀 뭔가 탁하지? 아이, 아직도 아 장만 안 했어? 아, 장만... 혹시 추천해 줄거 있어? 또 그걸 모른단 말이야? 뭐야? 나한 번만 알려줘. 여러분만 아세요. 거웨이네이분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광고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유료 광고 적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웃음> 아, 아, 무료구나? 무료 예, 광고 적으세요. 이게 <웃음> 무료 방송 아닌가요, 이거? 무료 광고 적으세요. 예, 예, 예. <웃음> 어, <웃음>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 아. 이거를 꺾어 줘야 돼. 그러면은. 아 오늘 잠잘 자겠네요. 이게 안 올라가니? 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깔았는데 기분만인데. 카메라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기분. 아 어, 멈췄다. 네 이부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부에도 그 되게 재미난 게 준비가 돼 있다고 즉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음. 잠깐 들은 거로는 음. 먹을 거랑 게임 이렇게 한다고 음. 했거든요. 이제 2부에는 어, 그 소소한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계속 구상해 보세요. 빠르게. 네. 어떤 본인의 게... TMI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계속 룰을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혹시 그 가족 오셨어요? 3부에서 뛰기. <웃음> <믿기는 웃음> 것도준비안 되셨네. <웃음>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세명에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지민 씨 방에서 게임 좀 하고 했는데 <웃음> 어, 원카데요.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여튼 이런 것처럼 뭔가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본인의 TMI를 하나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가볍게 먼저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사람이 게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위 가위 보로 첫번 가볍게. 오케이 오케이. 네. 이긴 사람이 TMI를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가위 가위. 잠깐만요. 룰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웃음> 너무 간 TMI는 아시죠? 뭐?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바위 아, 바위 포 TMI <웃음> 아니 뭐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 뭐 어, 이긴 사람. 사람이랑 오판금 제연로를이기했어아 네. 그래요 네. 아 기쁘네요 네 TMI 제 TMI는요 아 요즘 아 요즘 제가 콜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어제 TMI에 근데 무조건 그 먹은 건 응, 환타를 모르겠다. 먹고 있어요 3부에서 먹겠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잘안 먹어요, 저 요즘 물 먹습니다 관리, 관리를 시작했어요 <웃음> 어, 귀빨개집니 <웃음> 네, <웃음> 지금 게임 시작해 주신시자될것 같아요 미치자자 원래 셋이서 하면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웃음> 뭐예요? 눈치 게임이자 자 자, <웃음> TV 봐요, 어, 요즘에 네. 어, 여기 미국에 와서 천국 씨랑 매일매일 같이 운동하고 아, 있어요 맞아요. 하고 음, 맞아요 둘이서 음.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었죠, 그거 혹시 음, 얼마나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제 여기 속도로는 15강도로 20분 20분? 네. 그 90, 속도가 90으로 뜨더라고요 그죠. 그 단위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음, 네. 얼마나 버티는 게 중요하죠? 아니요, 이제 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아 예. 유산소를 하고 또 이제 가볍게 또 운동하고 조금 무겁게 운동하고 네. 같은 게임 반복되나요? 가볍게 보여요? <웃음> 네. 벤스킨라빈스 31 하 2, 셋 1, 2, 3, 미트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웃음> 아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의 친구였으니까 네, 게, 계속 진행하시죠. <웃음> 그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게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아 이거 007 방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네, 죠 우리는 소리 없이. 오늘 프로들이니까 소리 없이 할게요. 그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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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그래서 늦춰가고 있어요. 이제, 아, 예.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4시까지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국감면 시차가 맞춰질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제 게임 코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걸로 네, 하죠. 음악 좀 어, 틀까요? 타이밍이 되게 좋아지네요. 우리 음악 좀 틀까요? 음악 틀면 진짜 갈 거예요. 저는. <웃음> 게스트가 가면 어쩔 수 없지.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진행을 해주셔야. <웃음> 어.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왜부르셨어요까 <웃음> 외롭지 않아서. 외롭지 않아서. <웃음> 아 같이 있으면. 아 같이 않으러... 있으면 즐거우니까. 예예 음... 예, 예. 아 진짜 그 원래 오늘 공연을 마치고 안 먹으려 했거든요. 아 어, 저도요. 근데 저도요. 진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 버렸죠. 복도에 그 치킨의 향기가 너무 퍼져있길래 같이 먹었어요. 아 같이 드셨어요? 아. 네. 아 그래도 이제 하나로 반딱 나눠 먹었어요. 전아미랑 같이 먹었어요. 아 진짜. 대업하면서. 예. 예, 세이 것도 있는데 정국 씨가. 이제 저희 의전팀 형님들보다 더 제방이 많이 오세요 네. 얘들들 네,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또오도하는데 새벽 한시5 0 분? 아 진짜 자려고 이제 쓸 눈이 이러고 있는데 똑똑똑똑 그 똑똑똑 정국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똑똑똑 아요 아예 네, 알죠.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독특한 노크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이 시간에 아그러 뭐뭐 전달하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아니죠. 급하게 나왔어요. 진짜 급하게 나왔는데. 이, 이 이거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응. 동식이 이 말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러고 이러는 <웃음> <있는> 거예요. <웃음> 놀러 왔어요. <웃음> 1시 50분. 아, 냐일매 방이 제일 가까워서 이제 혼자서 있으면좀심심해 가지고 자주 오죠. 자고 일어나서 좀 먹어볼까면 또 와요 <웃음> 아, 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제 침대에 누워있다한두 시간 있다가 요 <웃음> <웃음> 독장 찍으러 와요 자꾸 하루에 세 번씩 울석체크구나 <웃음> <웃음>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하러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심의방 가는데 이제 전정국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웃음> 제 방이었어요 정국이문 네, 열어주고 왔어? 그러고요 <웃음> 나는 정적이 좋아. 자, 아이 나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 <웃음> <웃음> 이거. 어? <웃음> 이. <웃음> <웃음> 아왜 뭐, 재밌는 거 없나요? 아, 아 여기 먹을 게 상당히 많으신데. 근데... 저다안 먹었어요. 그만. 아, 저는 그냥... 먹을 거면 밥을 먹습니다. 그냥 맛있겠네요. 다 들어오고 와서요. 아니 요저 응. 방에 있는 거다 뺐어요. 제가 약간 그 있으면 못 잠재를 거... 잘 못해서. 음. 아 그래도 내일. 이제 우리가 공연을 마치면은 이제 조금 또 휴식 기간이 좀 주어져서 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네, 그럼 그때는 뭐 가볍게 뭐 한번 같이 밥 먹죠? 저 되게 무겁게 먹으려고. 네, 저는 되게 무겁게 먹고거요 네, 저는 또 관리해야 돼서 가볍게 먹겠습니다. 가볍게 짠 한번 하고 제가 관리 못하게 해드릴게요. 태형아 이거 맛있겠네 이게, 이게 태형이가 가장 심해요 이런 거 옆에서 다이어트하고 있으면 특히 정국이가 다이어트하잖아요 <웃음> 젓가락을 지어줘요 먹여달라고 <웃음> 그때 한창 참고 <웃음> 진짜, 있는데 진짜, 진짜 너무해요 정 악마요 악마 닦강정. 다이어트할 때는 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 지워주던 먹여달라고 <웃음> 심지어 그냥 젓가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찝은 거를 맞아, 이렇게 찝은... 줘요 맞아 맞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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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무리 이제 힘을 줘도 힘들어도 그 힘을 낼수 있는 그 근육이랑 뭔가 탄성을 아, 가지고 있었는데 탄력이 있었죠 네, 폐가 아플지 않죠 음, 음.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이게 그때처럼 안들어가더라고 음.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정국 씨는 좀힘 빼도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음. 너는 좀힘좀 좀 빼도 될것 같아 예전에 내가 아닌걸 느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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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 이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태시대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니 전전 전 지금 뭐, 뭐, 뭐 못해요 지금 못해요? 다리가? 네 다리 때문에 아, 그냥... 아직 완벽하게 네 저는 이제 걷는 건할수 있습니다 걷는 거는 참여 가능해요 걷는 거예요? 신경 주지못아 걷는 거예요? 걷는 거네 걷는 건좀 하려고요 걷는 거 건... 근데 이게 확실히 운동을 하면 은 이런 아픈 게좀 덜하긴 할것같요맞아 아, 거... 여기 주변에 이이 음. 이 근육을 계속 단련을 시켜줘야 활성을 돼 활성을 계속 시켜줘요. 이게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더 단단해지고 음. 이게 계속 쓰, 써주면서 여기, 여기 여기 주변을 강화해주면서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 음. 그래야 안 다쳐. 그러니까요. 그, 연습할 때 항상 슬리퍼 신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 꼭 신어야 돼요, 꼭. 네, 운동화 샀습니다. 잘 써. 제가 꼭이 다쳐. 왜냐면은 진짜 다쳐. 집에 운동화 다 버리고 슬리퍼랑 블로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다치니까 그 이제는... 확 느끼죠? 아, 아니, 아니, 바로 운동화 샀어요 바로 필라한테 연락해서 필라 <웃음> 필라 필라 필라 이렇 코에... <웃음> 레모나 잘 됐다, 일곱 보자 선부에서 오겠습니까? 아니야, 이 오늘 이게 막부입니다 아, 막부예요? 네, 오늘 막부하고 의견은 뭐, 많이 아니, 하셨어요? 뭐 오늘 잊었던 얘기 아, 그럼요 음, 그럼, 네. 그러면은 이, 이, 오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온... 어, 내일도 공연을 아, 해야 되고 <웃음> 저희가 네. 또 내일 기자 한담회가 있어서 맞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희 네 일찍 일어나네 공개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제 하죠.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음.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 맞아요. 내일 네, 일찍 내일 아침인데 공개 못할건또 없는 것 같아. 첫공첫 공연보다 더 힘들어요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많이 정수리 <웃음> 뭐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나는 항상 나두 하는... 번째 공연 나는 건 괜찮다. 왜냐면 내일 뭐 많이 있으니까. 촬영도 많이 있고 내가 응. 오늘 푹 준비해야 되니까. 예. 네.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한 글자씩 그, 하시죠. 한, 한 글자는 다 남아야 돼요. 한 글자를 거.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한 글자씩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래요. 아 계속 돌면서? 그래서 문장 그, 누가 때까지. 누가 완성을 시키면 돼 그냥. 오케이. 아참참 신기 독특한 게임입니다. 어, 신기한데. 좀 마지막까지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정해 씨부터 정작하겠습니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민 씨. 뱀. 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니다니다알겠다름다 아, 아, 운. 아. 미. 와.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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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이제 욕시한 거예요. 아간 아니 아니 발음이 <웃음> 간저자정 저 시간 정이 넘치도록 시간 음 응. 시간을 을오넷습미 감사한 거야? <웃음> 끝난 건가? 아, 이게 계속 이어나서 했는데. 그. 네. 또. 저. 히 는. 멈추. 겟. 멈추. 겟. 아니, 아니. 뭐, 저... 의식이 흐름없이 했어요. 멈추. 그래도 저희들... 그래, 그래도 저희들 아 멈추 지안을예정일걸 요? 왜 부부야 오늘? 왜부분을 오늘? 사랑합미다아미 하트 뿅 아. 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아,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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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230만 쓰던... 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되는 건데, <웃음> 다음에 하도록 하겠는데, <웃음> 네, 예, 생각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아, 아 저는... 늘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하고 이제 잘러 네. 가겠습니다. 저희도 네. 또 쉬지도 않아요. 진짜 빨리 쉬었도아요 저는 이제 또 이제, 컨디션이 받으러 가야 됩니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어, 보라보라 보라 보라 보라 비보라, 비보라 비보라 보라보라 비보라, 보라 비보라, 비보라, 비보라, 민, 비보라 민, 민국 아 민국 채널 오케이 네, 오늘 보라보라 비보라의 게스트죠 민국들을 <웃음> 만나보았... <웃음> 민국이를 만나보았는데요 아, 정말 오늘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는 어... 음 음, 네 다음에도 한번 또 초대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음, 나와주실 아니, 거죠?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어때요? 네 감사하고 네 오늘은 이만 어,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 아김태형 지민 정국이었습니다. 정국 정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라이 형.